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어, 오늘 자세는요. 이렇게 옆으로 다리를 열고 네, 팔을 한쪽을 길게 옆구리하고 같이 뻗어 올려서 이렇게 기울기를 하는 자세가 있겠고요. 왼쪽은 뒤꿈치를 더 바깥쪽으로 멀리 보내주세요. 네, 왼쪽 손바닥을 위로 왼쪽 팔꿈치를 왼쪽 다리쪽으로 붙여 보겠습니다. 들이쉬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길게 뻗어 주시고요. 지금 손바닥의 방향도 바꿨죠. 오른쪽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했습니다 길게 뻗어주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왼쪽 배를 당기고 오른쪽 옆구리는더 길어지면서 기울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른쪽 팔꿈치 굽혀서 손이 머리뒤로 계속 오른쪽 손바닥을 위에서 보이도록 했습니다. 상체에서 강력한 자세의 교정과 그리고 호흡을 깊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의 동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척추 주변에 기립근으로 역시 굳어있는 아주 강력하게 넓히면서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제 허리를 천천히 오른쪽 뒤로 돌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부터 돌아가고 있고요. 목을 먼저 안 돌렸어요. 그 다음에 등과 옆구리를 오른쪽 뒤로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멀리 뒤로 보면서 고개에 목을 돌려서 뒤로 보겠습니다. 오른쪽 팔꿈치를 살짝 더 뒤로 보내주시고요. 턱이 위로 들리지 않게 내려서 고개를 돌려 아래쪽 무릎받아보세요. 이렇게 왼쪽 무릎을 보세요. 왼쪽 팔꿈치는 더 내려주시고요. 오른쪽은 옆구리와 팔꿈치를 위로 더 길게 뻗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체에서는 다리치기의 준비 동작이 되겠고요. 상체에서는늘 굳어있는 허리, 옆구리, 등, 어깨, 목. 전체적으로 한쪽 면씩 강력하게 마치 내 몸을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비틀기를 해주는 것 같은 그 역할을 스스로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종 네. 모양의 표시가 있거든요. 그것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앉으셔서 한 다리를 옆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뒤가 많이 수축된 분들은 이렇게 발을 약간 안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엉덩이서 뒤꿈치 방향으로 멀리 뻗어주세요 오른손 다리에 올려놓겠습니다 왼쪽 옆구리 길게 뻗어주세요 지금 팔을 뻗기 전에 옆구리가 먼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엉덩이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옆구리의 공간을 충분히 길어지게 해 봅니다. 네, 왼쪽 옆구리를 한번더 위로 길게 뻗어주세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오른쪽 배에 당겨서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배를 당기게 되면 안쪽 배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허리가 이렇게 쓰러질 듯이 내려가진 않게 됩니다. 기울기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옆으로 몸을 많이 상체를 다리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허리를 누르면서 툭 쓰러지는 그런 느낌으로 기울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허리 안쪽이 기울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수준이 되어 있어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반대쪽의 옆구리를 길게 뻗어주시고요. 내가 기울려고 하는 방향의 배를 지금 오른쪽이죠? 오른쪽 배를 힘껏 안으로 꽉 조여주세요. 주먹을 하나 쥔 만큼 배를 안으로 당기세요. 그리고 천천히 왼쪽,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옆구리가 길어지면서 갑니다. 조금만 기울이 셔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 에 당겨주시고요. 왼쪽을 길게 옆구리를 뻗어서 편안하게 왼쪽 옆구리가 점점 더 길어지게 하고요. 오른쪽 에는 안으로 당기고 오른쪽 골반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힘의 방향들을 천천히 의식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네. 한 번만 하셔도 굉장히 옆구리 쪽에 강력하게 수축과 확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돌아오세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왼쪽 발끝을 당기고 뒤꿈치, 엉덩이에서 뒤꿈치 방향으로 멀리 뻗어주세요. 네, 안쪽 다리가 심하게 당기는 분들은 이 각도를 안으로 좁혀주시면 되겠죠? 네, 이제 왼쪽 다리 쪽에 놓으시고요. 오른쪽 옆구리 아래서 위쪽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네, 옆구리 한번더 길게 뻗어 올라갑니다. 네, 왼쪽 배를 힘껏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마치 이렇게 주먹 쥐듯이 당기시라고 했죠? 천천히 오른쪽 옆구리 한번더 길어지게 합니다. 내쉬면서 서서히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쪽 옆구리는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세요. 네. 허리가 굉장히 많이 굳어있고 허리를 잘 삐기 쉬운, 쉬운 약한 허리를 가지고 계신분들 많이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다시 옆으로 해주시고요. 네. 오른쪽 손바닥을 이렇게 위로 보이도록 놓겠습니다. 오른쪽 팔꿈치도 다리 쪽으로 붙여주시고요. 왼쪽 옆구리 아래에서 위쪽으로 길게 왼쪽 손바닥의 바깥쪽을 향해서 위로 뻗었습니다. 천천히 왼쪽 옆구리를 한번더아래에서 위쪽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이렇게 어깨를 밀어 올리지 않고요. 여기는 힘을 조금 빼시고요. 아래쪽 옆구리를 길게 뻗어 올려줍니다. 오른쪽 배 당기고 오른쪽 엉덩이 밑으로 내려줍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조금 더 기울면서 왼쪽 팔꿈치를 굽혀서 손을 머리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계속 손바닥 위에서 보이도록 하시고요. 들이쉬면서 왼쪽으로 허리를 돌려주세요. 그리고 옆구리하고 등 부분을 천천히 더 왼쪽 뒤로 돌려줍니다. 허리보다 등이 약간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뒤로 마지막에 목을 돌려주시고요. 왼쪽 팔꿈치를 바라보겠습니다. 턱 안으로 내려주세요. 고개 돌려서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른쪽 팔꿈치는 더 내려주시고요. 왼쪽 옆구리와 팔꿈치는 위로 뻗어 올라갑니다. 네, 한번더들이십니다 허리를 왼쪽 뒤로 돌려주시고요. 등과 옆구리, 그리고 왼쪽 어깨를 충분히 뒤로 보내면서 목을 돌려서 왼쪽 팔꿈치를 바라봅니다. 배를 안으로 다시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고개 돌려서 오른쪽 무릎을 바라봅니다. 왼쪽 팔꿈치 옆구리하고 같이 위로 갑니다. 오른쪽 팔꿈치는 아래로 더 내려갑니다. 들이쉬면서 왼쪽 팔을 위로 보내주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 돌아옵니다. 네, 어때요? 지금 왼쪽에 옆구리 공간이 아주 놀랄 만큼 많이 확장된 느낌 받지 않으세요? 어, 좀 아프시기도 하셨죠? 많이 등, 옆구리, 허리, 어깨, 목이 굳어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픈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말려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그분들한테 정말 꼭 하나의 자세를 한다고 러면이 자세는 꼭 하세요 하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가볼게요. 네, 여기서도 안쪽 당기는 부분은 다리 조금 안으로 좁혀주시고요. 왼쪽 손바닥을 위로 네, 오른쪽 옆구리 길게 오른쪽 손바닥 바깥쪽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들이쉬면서 오른쪽 옆구리 한번더 길게 뻗어주시고요. 턱 약간만 집어넣어 볼게요. 네, 네, 왼쪽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오른쪽 옆구리를 더 길게 천천히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쪽 팔꿈치를 굽혀서 손이 머리 뒤쪽으로 갑니다. 손바닥 위를 향해 보시고요 들이쉬면서 네. 허리부터 오른쪽 뒤로 갑니다 등과 옆구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한번더 뒤로 목을 돌려주시고요 오른쪽 팔꿈치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른쪽과 왼쪽의 어깨와 등옆구리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오른쪽이 많이 수축된 분들은 오른쪽이 더 많이 당기고요 왼쪽이 더 많이 수축때문에은 왼쪽이 더 많이 당긴 느낌을 볼수 있습니다. 턱 내리고 아래쪽 무릎을 말아주세요. 왼쪽 팔꿈치 더 내려주세요. 오른쪽 옆구리의 팔꿈치는 위로 높이 뻗어 올라갑니다. 허리부터 오른쪽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리시면 서리 돌리고 그리고 등과 옆구리 돌려주시고요. 어깨로 목을 돌리면서 오른쪽 팔꿈치 바라보니다 네, 팔꿈치 한번더 뒤로 보내주시면 더 가방을 게 스트레칭이 일어납니다. 턱 내리시고요. 고개 돌면서 아래쪽 바라봅니다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팔꿈치는 아래 위로 더 멀어집니다. 들이쉬면서 오른쪽 팔을 위로 뻗어주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 돌아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스트레칭적으로 자세를 교정하고 싶은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는 자세입니다. 등이 굽어져 있고요, 어깨가 안으로 많이 말려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서 팔이 저리면서 아프다, 목이 아프다, 허리가 너 뻐근하다 이런 분들한테 모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리를 넓게 열어서 골반의 공간을 잘 사용하고 싶은 분들도 서 해주시면 좋겠죠? 다리체게 준비동작을 해서 상체에 강력한 스트레칭 교정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네 다리 안으로 가져오시고요. 네, 양쪽의 옆면이 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 한 만큼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